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저 사람의 언행이 일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보면 저런 식 언행을 하게 될까? 이해해 보세요. 일단 평가하지 말고 이해부터 해 보시고 나면 요 평가가 자동으로 돼요. 아, 저 사람이 심각한 걸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욕먹는구나. 판단은 다음에 하자고요. 먼저 이해부터 해 보셔야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지,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자명한 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버리니까 아 쓰레기야 저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을 여러분 어렵게 어리석은 판단하는 분들 볼 때도요. 여러분 꼭 무슨 범죄자 아니라도 주변에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다 자기 탓이에요. 꼭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볼때 좀, 여러분은 이좀여러분좀 양심분석도 알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아 이거 몰라 하고 양심하면 될걸왜 저렇게 살까? 참 어리석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개구리 꼭올챙이적 모릅니다. 어우 깝깝해라 여러분도 깝깝했어요 사실은 이 도를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 저게 또내 모습이다 알고 도와줄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또 보살들도 내 모습이라고 여러분 잘 도와줍니다.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 될 일을 계속 나부터 끊고 시작하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끊으실 거예요. 그, 그 당연한 인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과 무서운 줄 알면, 나부터 내 역량껏 조금씩 남을 이해해 주자.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 저 사람 참 답답하다. 그 사람 입장은 또 오죽 답답할 거예요. 그 사람도 답이 있으면 다르게 했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사람이 왜 저기 저러고 살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일 수 있어요. 답이 안 보여서. 그 같이 좀 고민해서 답을 찾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노력을 하고도 안 된다면 우리도 또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때도 지적보다는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 마음을 양심에 맞게 쓸 것만 고민하셔야지 남비판에 열 올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남비판이라면 절대 뒤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대부분 누군가 씹고 계시죠? 이 정도 씹었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그쵸? 안 일어나요 이 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씹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그 씹는 마음부터 들여다보면서 나도 알량한 정의감으로 씹은 건데 너는 정당하냐? 너는 그 자리감 안할것 같냐? 권력그 완장 찼다고 저런 쓰레기 짓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 완장 채워놓으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요, 완장,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완장 하나 채워주면요, 눈빛부터 바뀝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한 분들이 조금, 조금 성공하니까 연락 안 되는 분들 많죠. 달라져요. 왜? 이제 나는 노는 물을 바꾸겠다. 너는 이제 불인물로 분류된 거죠, 내가. 그럼 이제 더 이게 좋은 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 인정받고 싶죠 에고는 에고는 그러거든요 에고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남한테 대단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뻘짓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에고는 평생을 사실은 허망, 허망하죠 솔직히 인정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에고는 그게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하고 싶고 그래서 수많은 짓들을 하는데 고살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저는 완벽히 그러지 맙시다곤 안 해요. 왜 우리도 저부터 다 애고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양심의 힘 참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